네 카페24 메인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메뉴에 디자인 관리, 디자인 추가 버튼 누르시면 무료 디자인으로 배포해 있는 스킨 중에서 카페24가 배포해 있는 스킨, 이 스킨을 선택하셔서 디자인 추가를 눌러주시고 대표 디자인으로 설정을 바로 해서 저희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스킨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영향이 끼쳐지는 것이 싫으시다면 디자인 보관함에 추가하셔서, 네, 추가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대표 디자인으로 설정하시고, 10분 안에 반영이 된다라는 이야기, 메시지 나온 거 확인 눌러 주시고요. 저희는 왼쪽에 있으신 디자인 보관함 메뉴로 이동을 해서 해당하는 스킨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0분까지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킨이 삽입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스킨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게 되면 삽입된 스킨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희가 원래 샘플로 보고 있었던 스킨 같은 경우에는 스킨 추가해 있는 스킨이 원래 저희가 보고 있었던 거는 네, 샘플 페이지 잠깐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 상품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있는 상품이 지금처럼 샘플 상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스크롤을 내려서 쭉 확인을 해보면 이벤트라고 하는 곳에 다양한 이벤트 내용이나 갤러리로 꾸며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샘플에는 해당하는 부분이 보시다시피 갤러리 이벤트 게시판에 이미지와 함께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벤트 게시판에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메인에 해당하는 글이 나오지 않아서 화면에 노출이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갤러리 칸에 내용이 나오시길 원한다면 이벤트 게시판에 이미지와 함께 내용을 넣어주시면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홈을 한번 눌러볼게요. 홈을 눌렀더니 다시 메인 화면으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브랜드를 클릭을 했는데 브랜드를 클릭을 했더니 브랜드 페이지가 하나 열리면서 이곳에 회사 소개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샘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내용을 편집을 하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이 페이지에서는 반응형이기 때문에 화면이 여기에서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 한 줄에 두 개가 되어 있었던 게 자동으로 한 줄로 이렇게 모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글씨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옆쪽으로 나왔었던 글씨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이 스킨에서 따로 개발이 된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 페이지를 확인해서 저희가 내용을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저희 쇼핑몰 메뉴에 있는 상품들이 이곳에 모두 다 보이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면 상품이 계속 추가가 돼서 보여지고 모바일로 사이즈를 만약에 줄였다면 이렇게 한 줄에 두 개씩 나오는 상품으로 보여지겠고요. 상품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햄버거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곳에 메뉴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죠. 화면을 또 넓게 가져가게 되면 메뉴가 위쪽에 다 나오게 되면서 다시 저희가 메뉴를 햄버거 버튼 모양이 아니라 전체 메뉴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저희는 이제 여기서 에 수정해 볼 것들을 한 번씩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 상단에 있는 여기 샘플 몰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요 로고 부분 수정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나와있는 시그니처라고 나와있는 이 글씨 부분과 배경에 나오는 이미지 변경하는 것요것들을 저희는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스크롤을 내려 보면 나오는 중간에 나오는 내용 이 모얼 버튼을 누르면 은 브랜드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수정하시는 것과 그리고 가운데 나오는 추천 상품 영역이 나오는데 이 영역을 가능하면 상품 영역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영역 추가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갤러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필요가 없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에다가 인스타그램 위젯 같은 걸 삽입을 한번 해보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같이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카피라이트 부분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음,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톡 이쪽으로 이동하는 버튼들도 여러분들이 링크 수정하는 방법들 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카페24 디자인 보관함에 디자인 관리 있는 디자인 보관함에 오른쪽 디자인 편집 버튼 누르셔가지고 편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 버튼 누르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 스킨은 하바나 스킨은 사실 마우스를 올려가지고 수정을 하면 해당하는 영역이 클릭이 돼서 이 해당하는 영역을 바로 편집하는 버튼이 다 가능한데 이 반응용 스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최대한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정이 가능한 건는 가능하게 수정해보도록 하고 만약에 안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소스를 찾아서 편집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고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샘플몰이라고 되어있는 곳에 마우스를 올려주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네모 칸이 만들어지고 편집이라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카페24에 있는 스마트 디자인 에디터 창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해당하는 버튼 누르셔가지고 네, 이런 속성 창에 하나 뜨시면 왼쪽에 있는 속성 버튼 누르셔서 샘플 몰이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 대신에 넣으실 로고를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제가 잠시 확인을 해볼 건데 여기 샘플 몰 이미지 의 크기가 1 8 4에30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1 음, 8 4에30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가지고 사이즈 맞춰서 어, 이미지를 만드. 이 제목을 만들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어 저희가 포토샵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미리 캔버스나 저희 무료 이미지 편집 툴 이용해가지고 네 대략 디자인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 들어가서 저는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에 30 픽셀 사이즈의 로고 부분 만드는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캔버스에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왼쪽 상단에 이미지 사이즈 선택하시는 곳에 이미지 직접 편집하는 그 사이즈에서 184에 30 픽셀 넣으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최소 사이즈가 높이는 32래요. 그래서 여기 높이는 32로 적용을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살짝 크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184에 32 픽셀로 해서 적용하기 눌러주면 가로로 좀 길쭉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로고를 넣으실 거니까 로고는 지금 현재 스킨 자체가 굉장히 심플한 스킨이시거든요. 굉장히 심플한 스킨이기 때문에 이 스킨 자체가 심플하니까 여기 로고도 좀 심플하게 검정색으로 글씨를 써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서 왼쪽에 텍스트 누르셔가지고 제목 텍스트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영어로 여러분 회사 브랜드 로고를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한국어로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적어주시고 글씨 크기를 키우셔서 왼쪽 위치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자인이 어울리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스킨에 대부분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약간의 고딕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의 고딕체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좋겠고 글씨는 검정색으로 해주셔도 좋겠고요. 글씨는 얇아도 괜찮고요. 두꺼워도 많이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는 메인 여기 로고이기 때문에 스크롤을 내려도 저 부분은 계속해서 따라 움직일거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신경 써가지고 디자인 해주시면 되겠고요다 되셨으면 오른쪽 상단에 아. 제목 입력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로고라고 적어주시고 영어로 로고라고 적어주시고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서 PNG로 다운로드하실 건데요 투명한 배경에 체크를 하시고 배경이 투명하게 저장이 될수 있도록 배경이 투명하게 저장이 될수 있도록 여기 체크해 주시고 PNG 선택하신 다음에 빠른 다운로드 누르셔가지고 다운로드 해주세요. 어 영어로 쓰셔도 되고 한국어로 쓰셔도 되고요. 어울리시는 듯한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으시기 때문에 이게 스타일이 약간 모던한 느낌이어가지고 영어가 조금 더 어울리기는 할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 그 명, 그거 명그 명칭이시면 한국어로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수정 한번 해보면 여기에다가 넣어보시고 안어울리시면 다시 하시면 돼요. 편집 누르셔서 속성 들어가신 다음에 파일 선택하실 때좀 전에 다운받으신 만든 로고 이미지를 삽입해보시고 하단에서 적용 버튼 눌러보시고 어울리는지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디자인이었어요 음, 요런 원래 디자인이 조금 더 어울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글씨 조금 굵게 하셔가지고 짧게 적으시는 게더 이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한국어로 적으시면 제가 지금 적용을 했던 모습이 요렇게 적용이 됐거든요 요거는 모듈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어로 쓰셔도 상관은 크게 없는데 웬만하시면 파일명은 다 영문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넣어주시고 나쁘지 않으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장 그대로 하셔서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면은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 이 메뉴들 중에서 유일하게 마우스가 선택이 되는 게 프로덕트라고 하는 애가 선택이 돼요. 그죠? 프로덕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위쪽에 계속해서 탭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쇼핑몰 메인이라고 하는 애가 인덱스 메인 페이지였고 두 번째, 저희가 로고 부분을 선택했을 때 열렸던 게 메인 레이아웃이라는 페이지가 열렸고 그 다음에 열린 게 지금 레이아웃 상단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메인에 있었던 지금 요 상단에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레이아웃 상단이라는 파일로 따로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중첩돼가지고 계속해서 만들어져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소스를 조금 분석을 해서 볼 이유가 조금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첫 번째 메뉴, 요 홈이라고 하는 이 메뉴가 밑에 있는 html 코드 몇 번째 줄에 있나 봤더니 여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홈이라고 적혀져 있는 글씨가 그대로 6번 줄에 나와있기 때문인 거죠. 자, 6번 줄의 앞쪽과 뒤쪽에 나와있는 태그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구문을 우리는 분석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HTML을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부분은 자 태그가 지금 이런식으로 적혀져 있는데요 지금 이 파일은 레이아웃 상단 메뉴 파일 n 비게이션 a n h t m l 파일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6번 줄을 보고 있으십니다 여기에서 li라는 태그가 들어가져 있고 그 뒤에 a라는 태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가 적혀져 있고요. 메뉴죠. 메뉴가 적혀져 있고 a라는 태그가 닫혀 있고요. 그 다음에 li가 닫혔습니다. 자, 이 메뉴의 의미는요. 이 태그의 의미는 리스트 메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메뉴 하나하나 하나, 하나를 li라는 태그가 만들어주게 되는 건데 이 li라고 하는 태그가 홈이라고 하는 메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홈이라는 메뉴를 클릭했을 때 i n d e x h t m l 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메인 화면으로 이동해라 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태그는 하이퍼링크를 걸어주는 태그인데 한마디로 홈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을 시켜주는 태그인데 그곳의 주소가 인덱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문을 하나를 복사를 해서 요한 줄을 복사를 해서 뒤쪽에다가 엔터를 탁 쳐주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한번더 해보세요. 붙여넣기를 하시면 똑같이 붙어지게 되죠. 내용이 똑같이 오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다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 저희 회사의 그 리뷰만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페이지를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하나 열어주거나 유튜브 영상 튜토리얼 영상 같은 걸 보여주는 페이지를 하나 열어주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어떤 걸로 해볼까요? 유튜브 영상 보여주는 걸로 해볼까요? 아니면은 저거를 해볼까요? 인스타그램 이 게시판 보드 같은 걸 보여주는 걸 해볼까요? 어떤 게 좋으세요? 어떤 게 좋으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쇼핑몰 메뉴 중에서 어 지금 세일하고 있는 상품 페이지 그 상품으로 넘어가는 걸로 해볼까요? 리뷰 리뷰 페이지로 넘어가게 해 볼까요 그러면 상품 리뷰가 쇼핑몰에 들어와져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요 링크 그대로 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뭘까요 후기 게시판의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후기 게시판의 주소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페이지를 살짝 이동을 해서 그 페이지의 주소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으실 수 있으시냐면 쇼핑몰의 관리자 페이지에 왼쪽에 보시면 게시판 관리자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게시판 관리라는 메뉴에 게시판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에 오시면 상품 후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상품 후기 게시판 자, 상품 후기 게시판에 게시판 아이디가 4번이죠 게시판 아이디가 4번입니다 4번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열어 놓은 게시판이 하나 있어요 그 게시판이 우리 여기에서 이벤트라고 하는 게시판 지금 4번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꾸며져 있는데 제가 잠시 확인을 할게 있어 가지고 맞습니다. 음. 요거를 쓸게요. <웃음> 요거는 뭐냐면, 저희 그 후기 게시판을, 후기 게시판의 링크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걸 찾아내려고 제가 주소를 찾아냈는데 이거는 제가 쇼핑몰 디자인을 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떻게 찾아냈는지 제가 잠시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샘플 페이지예요. 샘플 페이지 샘플 페이지에서 여기에는 앞쪽에 샘플 페이지의 링크 주소가 되어 있고 뒤에 보드에 갤러리에 리스트.html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 채팅창에 링크 주소를 넣어 드릴게요. 여기에요. 요거를 제가 클릭을 해서 봤더니 이벤트 또는 갤러리 게시판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스크롤을 내려서 봤는데 목록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목록 오른쪽에 목록이라는 버튼이 나오죠.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보드라고 하는 게시판에 이벤트의 형태로 사용하는 8번 게시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가 8번 게시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8번을 저희가 아까 여기에서 후기 게시판을 봤을 때 얘는 몇 번이었죠? 4번이었어요. 4번. 그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숫자를 4로 여기를 바꾸는 거예요. 8 대신 4로. 그리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상품 후기 게시판이 뜨죠. 맞은, 맞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지 후기 게시판에 주소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주소를 제외하고 뒤쪽에 있는 슬러시부터 4번까지 슬러시 되어있는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제가 아까 붙여 놓았었던 ahrf e 쌍따옴표 안에 index.html 이라고 되어있는 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리고 옆에다가 홈 대신에 리뷰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리뷰라는 글씨를 클릭하면 4번 게시판으로 이동을 하는 링크가 만들어진 거예요 메뉴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저장하면 메뉴가 어디에 뜰까요? 홈 바로 다음에 떠요. 근데 홈 바로 다음에 리뷰가 뜨면 이상하죠? 프로덕트 뒤에 뜨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프로덕트 다음에 뜰수 있게 하도록 프로덕트 다음에 뜰수 있게 하도록 프로덕트 부분이 나와있는 부분의 링크를 한번 봅니다. li 태그가 시작이 된 프로덕트는 끝나는 곳이 li가 14번 줄에서 끝나고 있어요. 그죠? 이 14번 줄에서 끝나고 있는 뒤쪽에다가 엔터를 한번 쳐주시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로 방금 넣었었던 이벤트 음, 리뷰 게시판을 링크를 메뉴를 넣어 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럼 리뷰 메뉴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됐나요 한마디로 홈 메뉴를 복사를 해서 저희가 리뷰 게시판 링크를 찾아낸 다음에 메뉴를 생성해 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 쇼핑몰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한번씩 하고 나서 내쇼핑몰에 페이지를 확인을 하면서 잘 나오는지 이렇게 들어가서 봐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음잘 나오고 있는 것같 그죠자 위쪽에 리뷰 메뉴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 옆에 프로덕트는요. 누르면 열리는 페이지가 위쪽에 링크를 봤더니 카테고리 넘버 24번에 있는 상품인 아우터웨어가 자동으로 열리고 있어요. 아우터웨어가 자동으로 열리고 있죠. 자, 우리는 그러면 어 요거를 확인했을 때 어떤 거를 메뉴를 설정하시는 게 좋을까요? 프로덕트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전체 상품이 다 보이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시려면 분류관리에서 상품관리의 분류관리에서 메뉴를 이렇게 아까 있었던 메뉴를 하나를 추가를 해서 여기에다가 올 이라는 메뉴를 하나 만들어줘요. 올 이라는 메뉴를 하나 만들어주고 표시 상태에 얘는 표시함을 하는데 표시함을 하는데 메인 분류에는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프로덕트 위에 마우스 올렸을 때 올 이라는 메뉴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프로덕트를 클릭하면 전체 상품이 다 뜨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표시 상태에는 표시함을 해주고 메인 분류 표시 상태에는 표시 안함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올 이라고 하는 이 메뉴가 <웃음> 주소가 어딘지 잠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 네, 여기 옆에 보면 올이라고 하는 거 옆에 보면 화살표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요거 누르면 새 창으로 이올 페이지가 뜨거든요. 올이 뜨는데 여기 상품을 전체를 다 담아야겠죠. 그래서 상품을 등록을 여기에다가 해줄 때 일단 전체 상품들을 보고 전체 상품을 선택을 해서 이 상품의 분류 변경을 누른 다음 올에다가 이 분류에다가 추가하는 걸로 해서 확인을 눌러가지고 전체 상품을 올이라는 메뉴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표시가 안되는게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프로모드를 잠시 변경을 할게요. 프로모드로 보는 이유는요. 좀 전에 스마트 모드로 봤더니 이 메인 분류의 분류 URL이 이 주소가 안떴었는데 프로모드로 보면 이 분류 URL에 넘버가 떠요. 올 이라고 하는 이 메뉴의 카테고리 넘버는 42번입니다. 저는 지금 제 화면 기준으로는 42번이에요. 여러분들은 화면에 분류 URL에서 이 카테고리 넘버 40, 넘버가 몇 번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메뉴는요, 다시 한번 위치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카페24 로고 있는 곳 옆쪽에 보시면 프로모드라고 있습니다. 프로모드를 클릭을 해주고 상품관리 메뉴로 오셔서 분류관리라는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를 해줬던 올이라고 하는 메뉴에 메뉴를 클릭을 해주면 오른쪽에 분류 URL이라는 곳에 넘버가 이렇게 써있습니다. 42번이라고 그러면 이 42번을 저희가 고치고 있었던 스마트 디자인 에디터에 여기에 있는 카테고리 프로덕트를 눌렀을 때 카테고리 24번으로 가던 거를 42번으로 가도록 끝에 있는 넘버만 변경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42번.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은 이제 이 프로덕트를 눌렀을 때 전체 상품이 다 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마다 올 메뉴에는 상품을 항상 같이 중복 등록을 해줘야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메뉴 부분인데 메뉴 부분에서 조금 더 수정을 혹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마우스로 올렸을 때 색을 바꿀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가 폰트가 잡혀져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음, 별다르게는 폰트가 잡혀져 있진 않네요. 폰트 사이즈만 있고 뭐 글씨 색을 바꾸시거나 폰트 글꼴을 바꾸거나 하는 거는 여기서 다 가능한데 혹시 바꾸고 싶으신 부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고 있으시면 진행하고 어, 바꾸는 방법을 잠깐 말로라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나중에 언젠가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으시니까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레이아웃 상단에 있는 메뉴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CSS 한마디로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디자인들은 모두 다 연관되어 있는 파일이 4번 줄에 있어요. 4번, 줄. 4번 줄에 번줄 보면은 이렇게 임열고 느낌표 빼기 빼기 골뱅이에서 css 관로 안에 css의 링크 주소가 되어 있고 마우스로 올려보면 파일열기라는 버튼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요 파일열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가 수정을 하던 메인 상담 메뉴에 대한 디자인이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다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 이 카테고리 메뉴에 마진 한마디로 여백을 얘기합니다 를 여백을 마진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진이라고 하는 애는요 좀 어려워서 제가 그림을 따로 준비를 해왔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용이 여기 있어요. 내용이 여기 있으면 내용과 테두리가 여기 있습니다. 초록색이 테두리예요이 테두리와 내용 사이에 여백을 가지고 패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테두리와 바깥쪽 다른 이런 글씨라든지 테두리 뭐 사각형 이런 것들 사이에 여백을 마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테두리 다음에 있는 여백을 마진이라는 거죠. 마진을 표현하거나 패딩이 어 테두리와 글씨 사이에 컨텐츠 사이의 여백을 나타내는 이 패딩은 이렇게 글씨를 쓸때 위, 아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오, 아, 웬이라고 부르는데 이 순서대로 숫자를 기입을 해주면 그에 맞춰가지고 여백이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25, 50, 75, 100이에요. 그럼 위가 25만큼 떨어져 있고 오른쪽이 50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가 아래쪽이 75만큼 왼쪽이 100만큼 떨어진 게 지금 첫 번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는 25 50 75예요25 50 75 그럼 왼쪽은 뭘까요 25 50 75세개 중에 하나일 텐데 뭘까요 우리는 세 가지의 경우를 모두 다 생각할 수 있죠 어 마지막으로 75 끝났으니까 75가 다시 올것 같아. 아니지. 반대편에 있는 게 똑같이 오지. 아니지. 처음부터 숫자가 다시 반복되지.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숫자는요. 위하고 아래쪽. 오른쪽과 왼쪽이 대칭되면 숫자가 따라갑니다. 그러면 50이라는 숫자가 여기 비어져 있는 왼쪽 값으로 오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숫자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두개 적혀져 있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마진이 0하고 150 픽셀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는 어디와 어디일까요? 앞에 있는 게 위와 아래쪽이고 150은 오른쪽과 왼쪽일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게 이해가 잘안 되면 제가 여기 숫자를 한번 높여볼게요. 50, 여기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100으로 바꿔보고, 100픽셀이라 바꿔보고, 저장을 해볼게요. 위가 100만큼 떨어져 내려왔죠. 그죠? 자, 다시 원래대로 Ctrl Z 누르면 되돌아가요. 자 그리고 여기 150이라고 되어있는 거를 제가 300으로 바꿔볼게요. 저장 했더니 뭔가 변화가 없죠. 근데 300으로 바꾼 거랑 150이었을 때랑 변화가 없죠. 이거는 가운데 정렬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운데 정렬이 되어있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지금 티가 많이 안 나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오른쪽과 왼쪽이 150만큼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이 칸이 언제 조정이 될까요 여러분? PC와 모바일로 이렇게 반응이 돼서 줄어들 때저 박스의 사이즈가 한계치에 도달했다라는 것이 이 사이즈를 가지고 서 오게 돼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150의 값이 각각 있으니까 한마디로 300이 양쪽에 어다 포함해가지고 붙어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인라인 블럭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거는 요한칸한칸을 메뉴로 보겠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 옆에 너비 값으로 어, 마진이 0하고 19가 들어가져 있고 패딩 값이 38에 0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자, 마진이 19에 19 픽셀이 되어 있는데 이19 픽셀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모를 때는 숫자를 써보세요. 아주 큰 숫자로 바꿔보고 저장을 해보면 감이 와요 어떤거죠 여백 여기 메뉴와 메뉴 사이에 여백 을 얘기하는거였죠 그죠 190을 떨어뜨리니까 아래로 내려가버렸어요 그러면 요 사이 여백이 좀 촘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주면 되죠 조금씩 늘려보면 되겠죠 한25 해주시고 저장 좀 떨어지죠 요거를 보면서 간격이 너무 좁다 생각이 들 때는 숫자를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여기 숫자가 어디를 의미하는 거지? 라는 것이 좀 궁금할 때는 이렇게 숫자를 바꿔가면서 반응을 한 번씩 보시면 이상하면 전단계로 돌리고 괜찮으면은 그대로 저장해놓고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분석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폰트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요 부분에 13 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요13 이라는 것을 숫자를 15로 제가 만약에 올려야 그럼 글씨가 커지죠 메뉴 글씨 였죠 네 요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바꾸고 싶으시다면 폰트 사이즈 라고 되어 있는 이 공간에다가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그 속성을 삽입하셔가지고 폰트를 넣어주시면 이곳에 글꼴을 바꿀 수가 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글씨 색깔을 바꾸실 때는 컬러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시고 컬러값을 넣으시면은 글씨 메뉴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메뉴 색깔 안 바꾸는 게더 예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건너뛰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닫아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메뉴들 닫아주고 어? 메뉴가 넘쳤다. 나눔 보딕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나눔 보딕체를 이곳에다가 삽입을 해줘야 돼요. 일단 css를 웹 음, 웹폰트라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은 불러와야 되고 그 불러온 다음에 웹폰트로 불러온 다음에 적용을 해줘야 돼요. 어, 불러왔으니까 여기 써줘 라고 해서 적용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웹폰트, 폰트 적용하는 방법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구글 웹폰트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나눔글꼴 어, 웹폰트 제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눔불꼴 웹폰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어,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음 그냥 구글 폰트 가서 찾아볼게요. 구글 웹폰트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 쉬워요. 어렵지는 않아요. 구글 폰트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은 위쪽에서 랭귀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랭귀지. 랭귀지 선택하시는 부분에서 코리안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럼 한국어 폰트들만 나와요. 그렇죠? 요즘에는 나눔보다는요 구글 A1이나 노토센스를 더 많이 씁니다. 더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일단 나눔 고딕으로 물어보셨으니까 나눔 고딕을 한번 해볼게요. 나눔 고딕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자 내가 여기에서 쓰고 싶은 글씨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보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 셀렉트 스타일이 있는데 스타일이 다 마음에 들면 여기에서 셀렉트 올 스타일이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오른쪽에 해당하는 웹 폰트에 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용하는 링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실 거예요. 자 링크로 되어있는 위쪽 부분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위쪽이 좀 귀찮으시면 안가지고 와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고 밑에 있는 링크 href는 쌍따옴표해서 폰트 구글하고 css 폰트 패밀리에 구구, 음, 나눔 고딕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요 부분을 복사를 해요. 이 부분을 복사를 하고 우리는 얘를 어디다가 넣어줘야 되냐면 어디다 쓸 건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얘를 쇼핑몰 어딘가 쓰겠다 이면 내가 관장하고 있는 이 모든 페이지에 어딘가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줘야 돼요. 그 이유는 카페24는 이 레이아웃 방식으로 스킨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자 이렇게 페이지가 있으면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메인 화면인데 메인 레이아웃 화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요만큼을 요만큼을 요만큼이 메인 레이아웃 파일이고 여기 안에 있는 컨텐츠만 메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레이아웃을 불러와서 여기다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서는 실제로 메인 레이아웃이라는 파일 안에 모든 정의가 다 내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이틀이라든지 저, 저, 어, 디스크립션이라든지 사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HTML의 헤더의 정보들은 다이 레이아웃 파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할때 스마트 디자인 에디터에 메인 레이아웃이라는 파일이 있었어요. 또는 왼쪽에 전체 화면 보기라는 것을 눌러 보시면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기본 레이아웃이라는 곳에 우리가 수정을 해 줘야 되는 곳이 지금 보시는 이 레이아웃과 그리고 음 공통 레이아웃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일단 메인 레이아웃에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제일 위쪽부터 한번 볼게요. 독타입은 html이래요. 독타입은 html. 그죠? HTML 문서가 시작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HTML 문서가 시작이 되면 항상 HTML이라는 것으로 문서를 정의를 내려주고, 랭귀지는 코리안을 썼다. 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헤드라는 영역이 나오죠. 헤드가 3번 줄에서부터 32번 줄까지 있어요. 그죠? 3번 줄부터 32번 줄까지 있어요. 여기까지가 고객은 못 보지만 개발하는 사람들만 볼수 있는 코드가 삼기, 심기는 곳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또 뭐가 들어갈까요? 쇼핑몰에 마케팅 추적하는 프로그램 있죠? 광고 전환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이 헤드 영역에 심겨요. 이 영역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보니까 좀 재미있는 게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15번주부터 18번주까지 되어 있는 게 폰트를 불러온 게 있죠. 그죠? 폰트라고 써 있죠. 노토센스를 저 요즘 많이 써요라고 했는게 노토센스가 여기 불려져 있죠. 음. 근데 나눔 코딕이 없어요. 여기. 이죠? 우리 뒤쪽에 엔터를 쳐주고, 컨트롤 V를 붙여 넣어서 구글 웹폰트에서 가지고 온 나눔 고딕이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같이 폰트를 불러와 놔요. 불러 와놔요. 이제 불러왔으니까 쓸 곳을 우리가 지정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하나 재미있는 게 있어서 이 파일 한번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3번 줄에 봤더니 layout basic css f o n t 어, c s s 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이 파일을 열어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폰트 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다 쓰여져 있는 게 노토센스 폰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꾸며져 있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파일인 것 같아요 요거는 닫고 자 다시 카테고리 css로 제가 다시 왔어요 자 폰트는 일단은 불러와 놨거든요 이제 적용을 하려면 제가 메뉴에다가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메뉴에다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 폰트 사이즈 있는 곳에다가 폰트 패밀리라고 적어주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글꼴을 넣을 수 있어요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제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메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에다가 제가 조금 전에 구글 웹폰트에 복사를 했는 건 여기였어요. 밑에 보시면 CSS 룰이라고 해가지고 폰트 패밀리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써 있어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폰트 사이즈 13 픽셀 하고 이렇게 땀방울 흘려져 있는 거 뒤쪽에다가 컨트롤 이로 붙여넣기를 하고 다시 땀방울 한 바퀴 한번 흐르 흘릴게요. 그러면 폰트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글꼴이라는 애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볼게요. 적용을 했으니까 메뉴가 잘 뜨는지 메뉴가 나눔 글꼴로 바뀌었어요. 나눔 글꼴로 얘가 바뀌어가지고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나눔 글꼴을 css에서 폰트 패밀리로 적용을 했더니 나눔 글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갖다가 쓰고 싶다면 첫번째 어디를 선대준다? 레이아웃에 폰트를 집어넣는다. 두번째,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파일로 가서 그곳의 CSS에다가 폰트 패밀리를 삽입을 해가지고 글꼴을 변경해준다. 요두 개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실 게 없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뀐 게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요거 행사 요렇게 바뀐거 그렇습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폰트 적용하는 거 폰트 적용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처리를 해주면 된다. 그렇습니다. 메뉴 하나 바꾸는 게참 어렵죠? 네, <웃음> 쉽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메뉴 하나 바꾸고요. 저희 또 수정 한번 해볼까 하는 게이 브랜드 페이지인데 이 브랜드 페이지는 일반적으로는 없는 페이지예요. 원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스킨에는. 근데 이 스킨에만 만들어놨어요. 이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라고. 자, 이 페이지가 어디 있나라는 것을 찾아보려면, 자, 일단 이 브랜드라고 하는 곳이 이동되는 링크를 확인해야 돼요. 자,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첫 번째 방법, 아까 우리 프로덕트 요거를 클릭을 했더니, 메뉴를 수정하는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들어왔었죠. 봤더니, 브랜드의 링크 주소가 여기에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이 A 태그 있는 여기에 있는 곳으로 이 브랜드를 클릭하면 가라는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경로에 이 파일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첫번째 찾는 방법 두 번째로 찾는 방법은 여기에서 브랜드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링크가 이동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에 링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링크랑 일치할 거예요. 자,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브랜드.html이라는 파일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스마트 에디트 창에서 브랜드 페이지를 찾아줘야 될 겁니다. 자 화면에 왼쪽에 화면 검색이라고 하는 곳을 클릭해주세요. 화면 검색 화면 검색 여기 클릭해주시면 여기에다가 브랜드.html 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됐나요? 자 그럼 두 개가 나오는데 둘 중에 어딜까요? 찾을 수 있죠? 우리 아까 링크에 보니까 레이아웃의 베이직의 브랜드라는 데에 있다고 링크 주소에서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 거겠네요.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파일 열기. 그럼 우리가 찾던 파일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미지랑 이미지랑 이제 글씨를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지랑 글씨. 자 글씨 바꾸는 거는 여기 있는 텍스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정해 가시면 되겠죠. BR이라는 거는 한줄 띄워주는 거고 H3라고 하는 거는 헤딩 3라고 해가지고 제목 글씨 세 번째 거 한마디로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표현이 될 것이다 브랜드라는 이 글씨는 H2라는 거를 썼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내용을 바꾸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내용 한 번씩 바꿔보세요. 내용 한 번씩 바꿔보시고 자 여기 있는 이미지 제가 이 브랜드.html 이라는 파일인데 요거는 쇼핑몰 메인에서 요 메인 배너 요 배경에 있는 요 이미지 요거 하는 거나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부분의 링크는 여기 지금 쇼핑몰 메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번 줄에 있는 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브랜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요 이미지가 클릭이 되기 때문에 클릭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19번 줄부터 나와져 있는 3번 세개의 줄입니다. 여기 이미지가 지금 3가지가 들어가져 있어서 이3개에 있는 이미지들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자 복사해서 제가 붙여넣는 소스입니다. 좀 보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글씨 좀 줄여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 여기 RW라고 되어 있는 거는 PC예요. PC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RTB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태블릿용이에요 rmb라고 되어 있는 곳은 모바일용이에요 모바일용 그래서 여기는 pc 제가 주석을 달아서 좀 설명을 해드릴건데 주석은 요렇게 씁니다 주석입니다 여기는 pc 이미지 영역 요렇게 쓸건데 요걸 쓰는 이유는요 여기가 어디였다라는 것을 개발자들끼리 알수 있는 설명 글귀예요 설명 글귀고 여기는 태블릿, 여기는 모바일, 이미지 영역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영역에서 이미지가 다 각각이 따로 사용되고 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슬러시 슬러시에서 IMG에 EC 호스팅이라는 곳에 카페이사 닷컴이 있어요. 니마린 즉슨 이 서버 호스팅의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고 스킨 테마라는 폴더 안에 비즈니스에 이 폴더 안에 메인의 브랜드의요기 있다는 얘기인데 요거를 링크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가 어디다 넣을 거냐면 인터넷 창에다가 제가 빈창 하나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엔터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미지가 이렇게 뜨죠. 그죠? 자, 이 이미지를 오른쪽 마우스키를 눌러서 이미지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저장하는 위치는 제가 좀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배경화면에 하나의 폴더를 저장 지정해서 저장을 누를게요. 그러면 은첫 번째 이미지가 저장이 됐어요. 자두 번째 링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거는 소스 스크립, 스크립셋이라고 되어 있었던 거였는데 요거는 웹프라고 해가지고 용량이 작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불러내는 거예요 요건 모바일이었을 때요 이미지가 튀어나올 거고요 PC였을 때는 요 이미지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미지를 모두 다 확인을 해 볼게요 이번에도 붙여넣기 해서 보니까 똑같아요 그쵸? 이미지가 똑같은 거를 제가 여기다 저장을 해볼게요. 자, 두 개의 이미지를 저장을 해서 해당하는 폴더를 확인을 해보는데 이렇게 폴더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이미지는 74kb, 이 이미지는 99.6kb jpg가 용량이 좀더 큽니다. 웹프보다. 그죠? 용량이 좀더 커요. 그리고 똑 같이 같은 방법으로 밑에 있는 링크도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텐데 수동으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받을 때는 웹파일은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복사해가지고 저희가 붙여넣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 보니까 근데 PC랑 모바 PC랑 태블릿은요. 이미지를 똑같은 걸 쓰고 있어서 별도로 다운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모바일은 이미지가 링크 주소가 좀 달라요. 끝에 보니까 여기 M이라고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이미지는 다시 여기다 붙여 넣어서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좀 줄어들었네요. 요거 저장을 해서 보고요. 똑같이. 마지막 이미지도 링크 주소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저장해줄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는 이유는요. 해당하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이 해당하는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폴더에 가서 이미지 속성을 확인을 해보면 이 이미지의 가로 세로 사이즈가 나와있어요. 이 가로 세로 사이즈와 dpi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와 맞게 이미지를 저희가 저장을 해서 요 이미지를 갈아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미리 캔버스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거나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미리 캔버스 어디 갔니 네 여기에서 파일을 저희가 새로 하나 여는 거죠. 파일로 새로 만들기 하는데 직접 입력하는 사이즈로 지금 좀 전에 봤었던 PC 기준에 1280에 650, 1280에 650으로 새 디자인을 만드는 거를 열어줘요. 메인, 그, 저희가 그 브랜드 이미지에다 넣을 거를 여기에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그냥 아무거나 하나 넣을게요.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하나 넣을게요. 그리고 이 파일 이름을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저장해가지고 왔는 이 이미지였죠. 이 이미지 파일명 그대로 제가 여기에다가 써서 다운로드를 할게요. jpg로요. jpg로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고요. 자, 이 폴더를 열어서 요 파일인데 요거를 제가 여기에다가 파일을 덮어 쓰기를 할게요 같은 파일명으로 바꾼 다음에 덮어 쓰기를 하겠습니다 또는 같은 파일명으로 안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요렇게 넣었어요 제가 요거를 또다시 복사를 할 건데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건데 똑같은 파일이죠. 자 요거를 클릭을 해서 파일명을 바꾸는데요. 파일명을 .wedp라고 확장자까지 바꿔서 파일명을 저장을 해요. 예 해서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287KB, 얘가 287KB 용량은 똑같습니다. 근데 용량이 좀 커지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앞에 있었던 건 70KB 때였는데 자이 이미지를 이제는 서버에 올려서 저희가 링크를 붙여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카페24 관리자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주셔서 상단에 있는 ft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파일 업로더라는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파일을 올려줄 건데요. 저희가 올려주는 폴더는 웹이라는 폴더에 넣어도 상관은 없고 이 폴더 자체에다가 그냥 진행해도 상관없어요. a d 눌러서 새 폴더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img라고 제가 적어볼게요. img 폴더 만들어 주고 여기에 조금 전에 제가 저장했던 요 배너 이미지 있죠 지금 제작했는 요두개 이미지를 끌어다가 요 뒤쪽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업로드 눌러 주면은 자이 img 폴더 안에 지금 이두개 이미지가 들어갔죠. 오른쪽에 보면 주소 복사라는 버튼이 있어요. 주소 복사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용량이 커가지고 좀 걱정되기는 해요. 주소 복사라는 버튼을 눌러서 카페24에 디자인 수정하던 우리 페이지로 들어가줍니다. 그런 다음 저희가 지금 수정했는게 제일 첫번째 줄에 있었던 여기였어요. 이 요기. 부분이었어요. 쌍 따옴표 있었던 메모장으로 보면은 요겁니다. 요기, 요기를 제가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넣어줬어요. 이렇게 넣어줬고, 요건 JPG로 들어갔죠? 여기만 WEBP라고 넣어주고, 잠시 업로드가, 네, 잘 됐죠?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붙여넣기를 해서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여기만 확장자가 JPG와 WEP 이두 개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를 수정을 해줬던 거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바뀌었죠 네 똑같이 하단 부분에 태블릿용에도 요거랑 똑같았으니까요 요거랑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모바일 버전을 안했죠 지금 pc는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pc는 제가 수정을 해줘서 여기 브랜드 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이미지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요거를 화면을 줄어들, 줄어서 보면은 다시 원래대로 바뀌죠. 이거는 제가 모바일 이미지를 저장 안 했으니까 모바일도 한번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바일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캔버스로 다시 와준 다음에 조금 전에 작업하고 있었던 이 파일을 파일에서 사본 만들기를 눌러서 모바일용으로 만들 수 있게 준비를 해줘요. 파일명은 좀 전에 했었던 이게 imgbrandm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었으니까 이 파일명으로 저희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파일명 바꿔주고 얘의 파일의 이미지 크기를 변경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아까 모바일의 사이즈가 360에 250이었어요. 360에 250 적용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요거를 다운로드를 또 해줘요. jpg 다른 다운로드 해주고 해당하는 파일이 다운로드 폴더 안에 지금 이렇게 들어왔죠. 자 요거를 똑같은 걸 하나로 복사를 한다 그랬어요. 복사를 한 다음에 얘의 확장자만 .webp로 바꿔준다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두 개를 파일 업로더 라고 하는 프로그램 창을 열어가지고 닫아버렸나요? 닫았나봐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에다가 요두개 파일을 올려줘요. 그리고 업로드 똑같이 이것도 주소 복사해가지고, 주소 복사해주고, 수정하고 있었던 에디터 창이 여기였죠. 소스, 소스 스크립셋. 그리고 img 이 부분에다가 붙여넣어 줍니다 붙여넣고 붙여넣고 그때 확장자만 맞춰 해주고 저장 자 다시 들어가서 잘 나오는지 보는 거죠 잘 나오죠 네요렇게 바꿔주면 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다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한번씩 이렇게 이미지를 다 갈아엎으면 해당하는 부분들을 수정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어 메인 디자인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일 것 같아서 메인 페이지의 이미지 바꾸는 거를 같이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같이 해보고 지나가보도록 할게요. 메인화면에는 요게 있는 시그니처라는 글씨 대신에 다른 글씨도 나타내봐야 되니까 요 부분 하는 거를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창을 다 닫아놓고 여러분들이랑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 관리 메뉴에서 우리는 수정하고 있는 게요 무료 스킨 기업형이라는 걸 수정을 하고 있는데 자요 스킨에서 디자인 수정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면 디자인 수정 창이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창은 그대로 열어 놓고요요창 그대로 열어 놓고 어 저희가 수정하고 싶은 건요 배경 이미지 였어요 배경 이미지 자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시그니처라는 글씨가 나오는 이 부분이 똑같은 글씨가 있는 게 9번 줄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그니처라고 나오는 글씨가 9번 줄에 있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우리가 쓰고 싶은 글씨로 바꾸는 거예요. 웰컴. 써보고 저장해보면은 웰컴으로 이렇게 글씨가 바뀌어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거는 뭘까요? 쭉 내려보시면은 33번 줄에 또 시그니처라고 있죠. 여기에다가는 우리 회사 이름을 여기 영어로 저또 한번 적어보고 이거는 여기 에 웬만하시면 넣으실 만한 거는 카테고리별로 넣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베스트 아이템 뭐 이런 식으로 좀 넣어도 되고 이 스킨 자체가 굉장히 어좀 화장품 회사라든지 그런 거에 좀 어울리는 곳이라 가지고 어 우리 회사의 분위기는 이러하다라는 걸좀 나타내기에 되게 좋은 스킨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도 되고 만약에 글씨를 제외하고 싶다 글씨 빼고 이미지가 대문자만 하게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숨겨주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 지금 여기가 글씨 나오는 부분이 여기예요, 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숨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석문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콕쇠 열고 느낌표 빼기 빼기. 자, 닫는 거는 이 div 끝나는 데까지 닫아주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두 번째 이미지에는 글씨가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도 갈수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넣고 빼고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 이미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어떡할 줄일 수 있죠 이미지가 지금 두 개만 움직이는데 하나 더 나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에는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미지가 보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자 여기 스와이퍼 슬라이드 라고 하는 이요 div 요 6번 줄부터 이 같은 줄 선상으로 쭉 내려와요. 스크롤을. 그러면 이 같은 줄 선상에서 끝나는 div가 29번 줄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똑같이 나오는 스와이퍼 슬라이드라고 하는 애가 30. 30번 줄부터 쭉 내려와서 자 53번에서 끝나요. 그죠? 요거는 요거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아 지금 똑같은 이미지가 두 개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지금 제가 53번 줄부터 30번 줄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까지가 한번 그리고 29번 줄부터 6번 줄까지가 한번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당 여기에 있는 한 20줄의 링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요 코드를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요 밑에다가 똑같이 한번더 붙여 넣어 줘요 그러면 이미지가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자한번더 복사해서 붙여 넣어 준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붙여 넣은세 번째 이미지를 수정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제가 실습 해보세요 라고 던져주면 여러분 할수 있을까요 못하시시나요요 여러분 이탈자가 생겼습니다. i n g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그런 w 없 don't know. I d o n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 되게 단순하게 찾았어요. 글씨만 먼저 우선으로 봐요. 웰컴이 들어가져 있으면 웰컴이라는 글씨를 표현하기 위한 구문이 여기 한 줄이네? 그러면 이한 줄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her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네? 그럼 여기에서 부터 이 div가 시작이 되는 게 여기까지 끝났는데 줄 간격 이게 딱 맞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글씨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글씨 바로 뒤쪽에 있는 얘는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분명히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끝나고 있는데 요거는 하나의 아이템. 움직여야 되는 아이구나. 그럼 움직이게 만드는 애는 스와이퍼라고 하는 얘가 덩어리 채로 그룹을 자꾸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미지랑 글씨랑 다 함께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한 것도 저도 이거 온첨 봤거든요. 이거는 이 사람이 만든 코드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 쳐다보면서 얘가 어떻게 만들었나 쳐다봐야 돼요. 근데 6번 줄에 시작되는 이 코드가 30번 줄에도 똑같이 들어가져 있어요. 다른 거는 내용밖에 없어요. 웰컴이라고 적혀져 있었던 거랑 제가 이름 바꿨던 거 요거밖에 없고 이미지가 바뀌는 거 요거 내용만 바뀌고 구문은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6번줄부터 29번줄까지 한뭉탱이고 이미지가 하나가 움직이기 위한 시작부터 끝이고 마찬가지로 30번줄부터 53번 줄까지 한 뭉탱이라는 거죠. 속성으로 이미지 편집하는 것은 안 됩니다. 네, 제가 어, 하바나보다 얘가 어렵다고 얘기했었던 이유가 속성으로 이미지 편집하는 것이 반응형은 안 돼요. 하바나는 되는데, 그래서 하바나가 쉬운 거고 얘가 어렵다고 한거 있어요. HTML 수정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웰컴 부분에 문구를 넣었는데 띄어쓰기가 다 붙어서 나온다고요. 네그 띄어쓰기 붙어서 나오는데 띄어쓰기 태그가 따로 있어요. 이거 까먹었는데 저도 N... nps nbsp인가 요게 띄어쓰기 하는 구문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요거를 웰컴이라고 썼는거 사이에다가 띄어쓰고 싶은 데다가 넣으시면 돼요. 네, 이거 어렵다고 말씀드려요 <웃음> 네. <웃음> 시작하기 전에 어렵다고 <웃음> 했던 이유가 요거 때문입니다. 네, 그래요. 자,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이미지 요거 제가 붙여 넣었는데 요거 수정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거 수정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을 제가 다퍼와야 돼요. 그래서 포기위해서 인터넷 창 하나 열어주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주고 어, 그리고 저장을 해줘요. 비주얼 01번 이미지네요. 두 번째도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어주고 저장을 해줘요. 두 번째 이미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 또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 저장 을 해줘요. 네 번째 이미지 자네개 이미지를 지금 비주얼 이미지 네 개를 제가 저장을 했어요. 요거 요거에요 요거 자 요거를 제가 이제 jpg랑 그리고 어, 웹프로 하나 더 만들 건데 얘네들은 이미지의 크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1920, 1050이에요. 얘네들은 아무래도 메인 배너의 비주얼 이미지다 보니까 용량이 좀 많이 크죠. 배경에 싹 깔려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서 직접 입력에다가 자, 방금 봤던 사이즈를 그대로 입력해줘요. 요 사이즈가 저도 자꾸 까먹습니다. 192. 음. 이거 아니고 이거죠. 1920, 1050, 1920, 1050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을 안 따라 하실줄알았으면 제목에다가 입력해주고 여기에다가 최대한 또 심플한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좀 배경 이미지로 사용할 만한 걸로 제가 넣어드넣어게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주로 이용 안 하고 거기 언스플래쉬에 있는 이미지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언스플래쉬 자주 안 쓰시나요 언스플래쉬 여기에서 웰페이퍼, 뭐, 이런 것들 선택을 하시면 이미지 멋있는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회사의 그 약간의 분위기가 어떤 느낌이다라는 걸좀 전해줄 수 있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넣어주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좋고. 음, 저작권 없어요. 여기. 저작권 신경 안 쓰시고 해도 돼요. 넣어주고, 약간 어둡게 넣어주는 게더 멋있을 것 같아서, 불투명도를 좀 이렇게 낮춰주고, 그리고 저장. JPG로. 용량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저장해 줍니다. 자, 얘를 저장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애는, 얘가 용이 사이즈가 모바일하고 태블릿이 사이즈가 다 달라요. 360에 610. 360에 610. 그리고 마지막이 태블릿용 768에 980, 768에 980, 768에 980.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해주고 자 다운로드가 다 되고 나면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질 건데 얘만 구분자를 좀 주는 거죠. 얘는 PC용이니까 따로 아무것도 안 써주고 얘는 모바일용이니까 어, 태블릿용이니까 모바일인가요 모바일용부터 했으니까 모바일용이니까 m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얘는 태블릿용이니까 태블릿 사이즈를 적어주고 네, 요렇게 해서 이미지를 jpg를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하고 복사본이라고 나왔는 거를 다 w e b p라고 웹툰 확장자로 한번더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6개를 파일을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카페24 관리자 화면으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주고 FTP 들어가셔서 왼쪽에 파일 업로드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우리 아까 IMG 폴더 만들었는 곳에다가 파일을 업로드를 해줍니다. 파일 업로드 그러면은 이렇게 파일이 업로드가 되겠죠. 자 이제는 링크를 복사를 해서 어, 용량이 너무 커서 걱정이 좀 되네요. 잘 들어갈지 이래서 포토샵으로 좀 용량 줄이면서 저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포토샵을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아까 우리 비주얼 배너 대신에 그 브랜드 칸에서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해줍니다. 웹북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붙여 넣어주고 자 이제는 pc랑 태블릿에 맞춰가지고 뒤쪽에 파일명들만 잘 설정 해가지고 넣어 주시면은 돼요. 그러면 여기 세 번째 나오는 배너는 안 바뀌면 안 바뀌면 안 바뀌어서 나올 때는요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데 컨트롤 F 5번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리플래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제가 어딘가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코드가 약간 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지금 이미지가 두 개가 좀 섞여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꼬였는지, 두 번째 거부터 꼬여서 나와가지고, 제가 뭘 실수한 거거든요 지금 아 여기 꺽쇠. 그런 꺽쇠 하나만 잘못 열려가지고 뭐 오타가 나 있어도 제대로 안 나왔죠. 그래서 저런 것들도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가 일어나면 도대체 왜안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으니까 컨트롤 Z와 컨트롤 S의 생활화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저기만 글씨가 하얀색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기만 css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정의를 해 줘도 됩니다 저런 부분들은 css 들어가 가지고 수정을 하시면 되죠 자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더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만한 것들 얘기해 주시면 더 안내를 해 드릴게요 어떤 것들더 알려 드릴까요 SNS 링크 이동하는 거 알려드릴까요? 네, SNS 링크 이동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SNS 링크 이동하는 거는 되게 단순한데요. 여기에서 제일 하단으로 내리시면 마우스가 이렇게 가면 선택 영역이 딱 잡히는 게이 하단에 있는 이 하단 푸터 라인이에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웃음> 해당하는 영역에 링크 어, 레이아웃 하단 회사 정보라고 해가지고 t 터 r html 파일이 열립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대놓고 여기 써있어요 sns 경로가 30번 줄부터 해가지고 34번 줄까지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ahref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ahref 자 거기가 다 하이퍼 링크를 걸러주는 태그 영역이죠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여기 쌍따옴표 안에 넌이라고 되어 있죠 요 넌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내회사의 sns 계정 링크 주소를 적어 주시면은 돼요 sns 계정 링크 주소를 적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이렇게 네이버.com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넌 대신에 넣어주고 얘를 이창 자체에서 열리면 안될 거예요. 새 창으로 열려야 될 거예요. 그새 창은 여기에다가 안잡혀 있어서 여기서 뒤에서 띄어쓰기 한번 하시고 탈겟 승쌍따운표 하시고 언더바 블랭크라고 이렇게 주시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요렇게 해서 새 창으로 열어 주시면 인스타그램 로고 클릭했을 때 네이버가 짠 하고 새 창으로 뜨는 거죠. 네. 요렇게 설정하시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외의 부분들도 수정할 부분들 되게 많으실 건데 혹시 이거는 수정하는 거꼭 알고 가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요 응? 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상품, 네. 상품 다용품가 있는데 저거는 같이 쓰고 싶어요. 그럼 그럴 때도 지금 상품 다용품기가 나오잖아요. 네. 저걸 안 쓰고 싶어요. 저 화면 자체가 노출 안 하고 싶을 때는요이 화면을 노출 네. 안 하고 싶어요. 상품 다용품기 자체를 그냥 안 쓰고 싶 메뉴를 삭제하고 싶단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무슨 말씀이신가요? 기간적으로 쓰고 있는 유튜브가 이제 좀 유튜브를 안는거든 유튜브가 있 저자체를 삭제하는지 노출을 안 하는지 뭐. 그러니까 말이 말씀하시는 게 글씨만 없애고 싶은지 이 페이지 자체를 이 페이지 없애고 싶은지. 그래. 이 페이지가 연결되는 메뉴를 없애고 싶은 건지. 예예. 예. 페이지가 연결된 메뉴를 없애고. 싶은 건지. 그러면 그 메뉴 찾으셔서 그냥 삭제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생성하는 거는 배웠잖아요. 만드는 거 배웠잖아요. 여기 클릭해가지고 이 메뉴 만들었잖아요. 여기 네. 이렇게. 이거 지우면 메뉴가 없어지죠. 아, 네. <웃음> 이거 네, 그르시면 없어지죠. 다른 분은 궁금하신 네, 거 없어요? 숨기는 방법은 주석 처리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아, 그리고 거를 그 찾아서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없어지죠. 사라지죠. 네. 네. 어, 경로, 그거, 오타나신 것 같아요. 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저희 선생님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